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점글 네. 가요. 그래서 물안경 그리고 이거 작은 안경 양말. 그리고 이거 안보일 그리고 그고필수해요 모자. 짐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갔다 왔는데 그다 쓰질 못했어요 다못 써도 살수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봐요 이제 정글 갈 짐을 다쌌어요 <웃음> 정글 또 가요 또 어, 그래도 저번에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는 마음 편히 그리고 제가 딱 어제부로 어제까지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는 뭐 정글 다녀와서 녹음하면 되고 연습하면 되고 이제 그런 거 밖에 안 남아가지고 정글 가서는 마음을 싹 비워두고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 안고 공항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공 어, 오랜만에 가고 그리고 저번에 정글의 법칙 갔을 때그 이제 병만이 형이 딱 끝나고 촬영 다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가끔 오라고 <웃음> 정글 뭐 이제 작업 다 하고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을 때 가끔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타이밍이 딱 그래요. 그래서 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그런 거, 그 느낌 뭔줄 알아요? 되게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가 하나도 겁이 나지도 않고, 그런데 떨려요. <웃음> 저번에도 아무것도 없이 가서 다 살고 왔는데 그러니까 된다는 걸다 알고 있어서 뭔가 막 겁이 나거나 뭐 무섭거나 그런 게 딱히 없거든요? 근데 겁이 나고 무서워요 <웃음> 이게 무슨 느낌일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정글의 법칙 이제 간다고 하고 연습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스포였거든요. 스포 아닌 스포예요. 재밌잖아요. 로브들은 지금은 제가 그냥 배우어서 그게 재밌어서 간줄 알잖아요. 물론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뭔가 러브들한테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이런 약간 재밌는 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숨도 더 오래 참아요. 저번에 2분 뭐지 10 초반 때.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3분 가까이 참습니다. 이게 진짜 늘더라고요. 좀 안정된 그 연습하는 공간에서는 그게 되는데 실제로 바다면 솔직히 아직 좀 무서워요. 그냥 바다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 바다에서는 그 정도 안 참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심박수를 낮춰야 되는데 바다를 가면 제가 떨리니까 심박수가 안 낮아질 것 같아서 그만큼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있어요 뭐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도 연습을 좀더 오버해서 해요 연습을 좀더 과하게 해야 무대에서 조금 줄여진 상태로 100%쯤이 그 나와요 그래서 받아 가면은 아마 그거보단 줄겠지만 그래도 안한거보단 낫지 않을까요? 이번엔 진짜 어떻게 살아나 몰라나 아.. 떨린다 무섭다 무서워 <놀람> <놀람> <놀람> 나왔네 르르르 떨려 와 간다니 진짜 간다니 없나? 아, 딱히 특별한 말 없었는데? 간다 응 가라 제주도다 응 그러냐? 집에 올거냐? 시간이 없다 다음에 보자 멤버들은 그냥 듣고 아너 뮤비 끝나고 정글가지? 맞아 가 그냥 웃었어요 <웃음> 여기서 정글 가본애 종현이밖에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몰라요 정글 <웃음> 아아 그냥 전화 종현이가 갈게요 한번더 갈게요 <웃음> 민기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민기가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서 종현이 가도 돼요 종현이또 가도 좋아 종현이야 뭐 갑니다 이제 갑니다